고령자가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이후 기왕증과 상해의 공동원인이 되어 11일 만에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095-668 토대로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고 다음날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11일 뒤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을 제12호 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여러 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질병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해 전에 이 사건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다른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이후에 급성 뇌졸증,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고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의증, 심부정, 의증의 질병 또는 증상이 연속하여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고령이었던 망인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로 인하여 쇠약해진것 또는 전신 건강이 악화된 것이 위와 같은 질병 또는 증상이 발생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습니다. 인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관계는 과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인간관계이고, 이 사건 상해 및 수술이 독자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 또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기왕증이나 망인의 체질적 소인과 공동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이 사건 상해와 위각 질병 또는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의한 L협회의 감정이 L협회 의료감정원의 호흡기 분야 담당자 이들의 위각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 및 수술 또는 그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L협회 의료감정원의 호흡기 분야 사실조의 담당자는 망인의 사망이 병사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담당자의 의학적 판단을 표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사회적 법적인 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법원이 위 표현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의료감정원의 신경과 분야 사실조의 담당자는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K수치에 비정상적인 상승이 망인의 사망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확정적인 판단도 아니고 K수치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이 사건 상해 및 수술과의 관계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위 견해만으로는 앞서 판단을 뒤집기엔 부족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 상해 및 수술로 인하여 고령의 망인의 전신 건강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고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의증, 심부전 의증 등의 질병 또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재반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 사건 상해 및 수술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관계는 존재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